<웃음> 림마, <웃음> 림마. 날씨를 안 봤어. 감사하니까 맞추고 갑니다. 렛츠고 하지 민입니다. 민입니다아이고 오늘은 저희가 81일가 총 4개국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남미 총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청이 폭주를 해가지고 남미 어땠나요? 이런 그러니까 느낌 굉장히 좀 많잖아요. 그리고 남미 같은 경우에는 그 가기 전에 걱정들 많이 하시니까 오늘 총 정리 뭐비염구해가지고싹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빼빵 예, 저희는 남미를 81일간 약 3달간 여행을 하고 왔는데 총 비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둘이 총 비용은 빼빵 793만 1922원이 들었습니다 한 800만원 가까이 들었다 이 네. 말이네요 보통 뭐한 400만원이 적정선이다라는 거 저희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뭐 고선에서 맞췄다 이런 느낌이죠 네총 음, 비용에 이제 세부적으로 어느정도 들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 많이 든거는 항공비 항공비는 236만 2352원 약 30%를 차지했고 두번째는 식비 및 기타 좀상을 넣어서 179만 585원입니다 23%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세번째로는 아무래도 남미 투어 투어와 레포스 비용이 차지했고 160 16,317원입니다 약 2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숙소가 그 다음 랭킹을 차지했고요 숙소는 153만 3,342원으로 19%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남미 여행의 반을 차지하고 있죠 버스 이동 남미 버스 이동과 택시 비용이 그 다음 랭킹을 차지했고 58만 5,728원입니다 약 7%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남미 유심비용이 생각보다 좀 저렴합니다. 약세달간 둘이 유심은 54,600원으로 약 1%를 차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뭐 어, 뉴스하나? <웃음> 그럼 여기서 이제 남, 남편이 또 남미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루트 짜는 법. 남미 여행하기 전에 루트 짜는 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두 가지 있습니다. 시계방향으로 갈지 반시계방향으로 갈지 반시계방향으로 보통 많이 가는데 반시계방향이 저희가 갔던 겁니다 페루부터 시작해서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로 가는 거고 시계방향이 반대죠 이제 브라질로 인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반시계방향으로 들어온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고산을 좀 적응하기 위해서 이로 왔다 두 번째가 동행을 구하기 쉽습니다 일단 일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동행을 구하기가 쉬워서 일로 왔다.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이 없으시면 기본 뭐 페루로 들어오셔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시작하시는 거를 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도 많죠. 그로 이동한 루트에 대한 정보. 빼뱅! 그리고 남미하면은 제일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치안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거고, 걱정도 많으실 건데, 저희도 역시 처음으로 남미여행을 준비할 때, 복대, 이때까지 세계여행을 하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복대도. 꺼내 가지고 착용을 하고 떠날 정도로 제일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나만 조심하면 안전한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비유를 하자면 강도는 많이 없어요 소매치기는 많습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신에 혼자 다니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미 여행은 혼자보다는 둘, 둘보다는 동행을 많이 구해 가지고 같이 함께 다니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버스이동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미 여행은 이동이 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되게 크게 차지하거든요 여행에서 저희는 남미 여행 대부분 크루즈델스루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버스를 예약을 했습니다. 음, 남미 여행을 준비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버스가 나올 건데 그 중에 조금 사실 좀 비용은 있는 버스예요. 대신 저희가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고가의 물건이 조금 있죠. 생각해보면 카메라나 드론 뭐 이런 노트북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돈을 더 주고 조금 비싼 버스를 이용을 했고 이 크루즈델스루를 통해서 버스를 이용했는데 버스가 어떻냐면 승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심하고 잠을 자도 승무원이 하루종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탈 때도 비그 캠코더로 얼굴을 다 찍어서 다남겨두시더라고요뭐 혹시 나중에 뭐 사고나 뭐 이런 걸 대비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어떠냐면 한국 버스 중에 세 자리 우등버스 있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빼빵. 그러면 이런 버스 이동을 함께 할수 있는 동행은 어떻게 구하냐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 하실 건데 아까 제가 처음에 동행을 많이 구해서 가시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동행은 남미 살아있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웃음> 남미, 남미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남미 살아있는 단톡방을 가입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동행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꼭 남미사랑 카톡을 깔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 이제 지금 점점 여러분 지금 어, <웃음> 서울말 가까이 이거 서산말로 가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 끊겠습니다 어, 다시 돌아올겁니다 약간 어, 부산말로 약간 지금 음. 부산말 한 60% 서울말 40% 갔어요 지금 왔다갔다 해요 지금 이걸 부산말 70%까지 끌어올릴게요 지금 <웃음> 빼뱅 그리고 이제 또 걱정인게 있죠 저희도 남미는 고산이 많아서 고산병 같은게 많이 걸린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걱정 많이 하실건데 저 저희 일단 저희가 준비했던 약을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챙겨간 약은 타이레놀이랑 멀미약입니다. 이제 그두 개만 들고 가시면 고산에 대한 예비는 가능하시고 현재 가셔가지고 고산 약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일단 리마로 들어갔었는데 페루 리마로 거기 약국에서 소로티필이라는 고산병 약을 구매를 했고 복용하면서 안전하게 여행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팁을 드리면. 고산지역으로 가는 버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버스 타기 전한두시간 전에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배뱀. 자그 다음 투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남미는 뭐 투어를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투어비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근데 이거 투어비는 어, 좀 줄이기가 힘든 거예요 봐야 되니까 끝까지 가는데 자 이왕 이제 봐야만 되는 거면 음. 그 투어사가 중요하겠죠 근데 거의 투어사 라는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디 나라에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페루 가시면 와라즈 쪽으로 가시면 뭐 육구 호수라든지 파로노스 호수 가실거면 아킬포 호스텔 가서 예약하시면 되고 페루에 어 마추피추나 뭐 팔코요 비니쿤카 이런데 가실거면 파비아 여행사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리비아 나라 볼리비아 가실 사람들은 오아시스랑 브리사 여행사에 가시면 되고 아르헨티나에서 탱고 배우실 분들은 요거는 이제 뭐 여행사는 아니지만 뭐 에어비앤비 이런 거 이용하시면 되고 아르헨티나에서 스카이다이빙 하실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보시고 왓츠앱으로 보내면 되는데 이 지금 자세한 상황은 제가 블로그에 써놨으니까 밑에 이거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자 이제 그 다음 날씨 날씨인데 이게 날씨가 굉장히 제가 많이 걸린 부분입니다 이게 날씨가 뭐냐면 야, 저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남미, 남미는 이제 정열이 아니라 열정적인 나라 그, 더울 것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남미 여름에 맞춰 갔지 않습니까 저희 한국 겨름, 겨울은 남미 여름이기 때문에 고산이라고는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여름인데 춥겠나라는 아니한 생각을 가지고 일단 떠났어요 그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근데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추워요 추워요 아. 남미 여름은 춥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일 추운 데가 페루의 와라즈. 어. 어, 그거는 겨울이에요, 겨울 그냥. 겨울 만큼 찍으러 가야 되면 대 너무 춥습니다. 그거는 추웠으면 대로, 와라즈는 진짜로. 아, 나눠서 말씀드리면, 페루의 와라즈는 겨울이다. 페루의 그... 쿠스코라든지 볼리비아 쪽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거의 느낌상 이제 늦가을. 어 음. 초겨울 약간 음. 그런 느낌이고 맞습니다 네, 칠레 같은 경우는 이제 봄 느낌 낮에는 좀 이제 따뜻했다가 저녁 되면 이제 좀 차가워지는 이제 봄, 음. 봄보다 봄 조금 더 따뜻했나 네, 초여름 봄 초여름 정도였고 아르헨티나는 이제 굉장히 정률적인 여름이다 네, 그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옷 같은 거 준비하시기 굉장히 애매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이제 사계절분을 음. 다 준비해서 와야 좀 커버가 되는데 위 따뜻한 거한벌 정도 준비하시고 여름 거 준비하시면 은좀정 커버가 된다 그리고 현지에서도 옷을 그렇게 뭐 비싸게 팔진 않기 때문에 저희도 중고 옷을 샀거든요 페루에서 추워가지고 시장에 가면 사실 수 있으니까 니트 같은 거 사실 수 있어요 그런 거 참고하시고 일단 날씨 자체도 어좀 춥다 사계절이 다 있다 남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웃음>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음식 같은 경우는 페루 페루 같은 경우는 길거리 음식이 잘 맞으시는 분들은 뭐 음식 괜찮다 음.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닭, 닭, 닭국수 있고 뭐 닭요리 있고 뭐 닭요리 있고 닭이세요 닭으로 시작해서 닭으로 끝나요 10점 만점에 한 5점 정도 네. 괜찮지만은 뭐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다 페루에서 닭요리도 많지만 알파카 고기는 꼭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쿠스코에서 드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볼리비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처참하다 예, <웃음> 좀 이제 힘듭니다 여러분 힘들어 요 여긴 좀 음, 맞아요 무자비합니다 힘들어요. 무자비 <웃음> 10점 만점에 한 2점? 2점 드릴게요 그러고 보면 뭐 일식집 한식집 비슷한 데가 있는데 뭐 거기 가야 거기 가도 좀 그렇고 막 처참합니다 음. 볼리비아 가실 때는 여러분 좀 이제 가시기 전에 웬만하면 컵라면 이런 거 좀사 가셔가지고 호스텔에 요리 그 뜨거움을 받을 수 있는 대로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칠레 가시면 칠레부터는 좀 좋아지죠 이제 약간 유럽 느낌이 살짝 나면서 음. 칠레부터 좀 좋아집니다 칠레는 10점 만점이 단 7점 정도 맞아요 음식도 맛있고 음. 과일도 맛있고 와인도 맛있고 맞아요 음. 여기는 길거리 가서 먹어도 맛있고 음. 한인타운도 크고 많습니다 시장 종류도. 가도 과일도 음. 엄청 많고 신선한 가위도 신선한 먹고 체리도 맛있고 싸고 체리 오지게 먹었습니다 진짜 음. 여러분은 꼭 가시면 체리를 예,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아르헨티나 가죠 이제 아르헨티나 가면 뭐 여기는 먼저 뭐 끝납니다 끝판왕이죠 여러분. 끝판왕 예 여기 가면 <웃음> 이제 제가 한 10kg 빠졌을 건데 여기 가면서 이거서한 1, <웃음> 1, 2kg 쪘나 모르겠지만 아르헨티나 10점 만점에 이제 9점 음. 일단 첫 번째 소고기 어, 소고기 장난 아닙니다 뭐 살아있어요 애들이 엄청 맛있고 부드러운데 너무 싸요 그러면 더할 나위 없기 좋겠죠. 저희도 정말 많이 먹고 왔습니다. 500g에서 얼마지 3,000원? 네, 3,000원. 음, 정도 했었습니다. <웃음> 네, 그리고 숙소 같은 경우에는 한인민박을 가시거나 아니면 현지 호스텔을 호스텔 음. 가실 것 같은데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또 여기인가 여기 예, 있거든요. 여기 또 음, 카드로. 숙소는. 저희 정리해서 달아 놓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세사항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 이 어땠냐, 이런 음... 총평을 좀 드리면, 일단은 꼭 가보시라. 예.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하지만, 뷰티벗, 하루라도 젊을 때 가시라. 젊을 때 가야죠. 예, 이거, 체력적으로 빡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이동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있기 때문에, 어, 간하면 힘들어요. 결론은 일단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남, 남미를 만약에 오실거면 하루라도 빨리 오시라 젊을 때 오시라는 것을 추천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 남미는 남편 말한 것처럼 왜 남미남미하나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생각 너무 기대를 하고 와서 그런지 조금 실망은 했어요 처음에는 약간 완전 대자연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인프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어, 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행을 다니다 가 보니까 왜 남미 여행을 가느냐를 알게 됐고 아 이래서 남미 남미 하는구나 를 몸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을 떠나고 왔을 때 계속 머릿속에 남고 마음속에 뭔가 계속 잔상이 뭔가 남는 느낌이 남미가 큰것 같아요 사람을 많이 만나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여행지에서는 보통 이제 둘이 다니는 게 많았는데 남미는 기본적으로 동행을 안 만들려고 해도 이게 루트가 겹치기 때문에 같이 가게 돼요. 만나자죠. 네. 음.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오래 다니고 하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또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약간 힘든 것도 있어서 좀더 기억에 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유럽, 유럽도 차로 3개월 동안 돌고 했는데 그때 느낌과는 조금 다른 육체적으로 힘듦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는 게더 많은 느낌? 진짜로 추천드립니다. 남미는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가라면 저한번더 가보고 싶습니다. 그지마세요. <웃음> <웃음> 왜 가봐야지? 동남아시아도 보고 유럽도 보고 나서 남이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이제 자연에 대해서는 감명을 못 받을 수는 있지만은 이 사람들과의 그 교감이라든지 어떤 그 고생한 것 때문에 많이 남을 수가 있는데 이게. 여행을 이제 남미만 오셨던 분들은 아 그러면 엄청나죠. 어, 그럼 뭐 이제 뭐 끝나는 겁니다. 이 자연 보면 어... 뭐 끝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자연이 어마어마합니다. 있기 때문에. 자연도 제... 아, 제가 이제 또 세계 일주 끝났으니까 제가 한1년 정도 하고 왔는데 세계 일주 총 정리도 조만간에 할 생각입니다. 예, 고그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것도 많이 얘기해 드릴게요. 마지막 어... 여러분이 꼭 하실 게 있어요. 예, 오른손 펴 보시고 두 번째 손가락 꺼내 보세요. 손가락 힘딱 주시고. 화면에 보시면 어, 구랑 어, 독일 구독 눌러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안녕 구독 꾹 좋아요 꾹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